감방 안에 금은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히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거북선이 바다 위에 떠서 불을 뿜어내는 꿈 국이 궁명하고 입신출세하여 큰 대업을 쌓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입학, 자격취득, 학위, 승리, 성공, 권력장악 대관, 재물, 돈, 소호성취 등의 기운이다 거북이가 모래밭에서 알을 낳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인기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아 잘 팔린다. 발명, 발굴, 재물, 돈 등의 기운이다 거울 속에 비단 구렁이가 환하게 비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일신상의 기론이 보인다. 재물, 돈,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 건물 석가래마다 단청 무늬가 형형색색 곱게 단장되어 있는 꿈. 집안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자손에게 영화와 기운이 트일 것을 암시하는 길몽.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기고 친인척이 찾아온다. 돈, 행재수 선물, 소복 등의 기론이다 관과 송장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얻어 장안의 부자가 된다. 행재 거금, 대수대통 등의 기론이다관 속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행재기론이 있다. 농부가 곡간을쌀 가마니를 찾는 꿈. 행재 행운, 재복 십복, 운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뇌고치가 방안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년이 들게 된다. 십복, 행재경사 잔치 등의 기운이다 달과 별을 보고 합장을 하는 꿈.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새댁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잉태한다. 합격, 승진. 당선, 대길 등의 기운이다 대나무 가지마다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꿈 사문서의 기운이 보이고, 기쁜 일이 생긴다. 창작, 발견, 행운 등이 있다. 독수리가 나에게 짓을 하면서 위험을 과시하고 날아가는 꿈. 부귀공명하고 많은 대중 앞에 명성을 떨치게 된다. 입신출세, 승진 등의 기운이다 독수리가 멧돼지를 낚아채 잡는 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강직. 투철한 사명감과 용감한 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신속 정확히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투자, 행제, 재물, 낙철 등의 기운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꿈 집안의 기운이 보이고 매사에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대우각성을 하게 된다. 행운, 불행, 소식 등이 있다. 돌아가신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기운이다 동굴 속에서 신묘한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행재 재물 등의 기운이다 동양의 산수화가 한눈으로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주말에 명산대천을 찾아 심신을 수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감상, 구경, 관람, 창작, 아이디어, 출장, 여행 등의 기운이다 돼지의 털이 빛나는 꿈 새로운 신상품이 날개가 돋친듯팔인다 상품 개발의 기운이다 들깨 알이 종이 위에 빛이 나는 꿈 신춘문예작품에 당선되거나 학문과 문서의 기론이 비친다 등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기론이 보인다 쾌제 명예가 있다 똥 위에 며느리 박풀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하는 사업과 일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목걸이, 잔치 등의 기론이다 말을 타고 눈 위를 달리는 꿈 태고의 역사 속을 헤집고 진짜 귀한 진리를 발견하여 당대에 없는 학문적 자료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창조, 연구, 발명, 아이디어, 두뇌 개발 등의 기운이다 맑은 물에서 알몸으로 헤엄을 치는 꿈. 지금까지 꽉 막혔던 일들이 순식간에 풀리고 밝고 희망찬 행운이 활짝 열리게 된다. 마음 먹었던 뜻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기운이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모래밭을 걸어가는 꿈. 마음이 날아갈 듯 시원하고 희망찬 서광이 비친다. 재물, 돈. 재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내가 여우를 보고 잡사게 나가 재어 죽이는 꿈. 특수기관원이나 경찰은 수사망에 없는 거물급 사기범을 잡아 검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훌륭한 실적을 올리게 된다. 취미생활, 취득, 재물, 성취 등의 기론이다 먹구름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꿈. 굳은 장마 비가 지나가고 드디어 쨍하고 햇뜰 날이 온다. 만사대통 입학, 당선, 합격, 승진, 각종 가격 취득, 성공, 승리, 명예, 부의. 재물, 돈 등의 기운이다 무덤에서 오래된 미일화나 성장을 발견하는 꿈. 희귀한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여 역사적 가치로 햇빛을 보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먹거리, 경사, 기쁨, 진급, 당선, 합격, 만복, 행운 등의 기운이다 물새가 바닷물 위로 떠오르는 돌고래를 잽싸게 물어나가 채는 꿈. 전국에 수배된 거물급, 흉악범을 잡아 상부로부터 1계급 특징과 상, 훈장을 받고 특별휴가를 얻게 된다. 행재 재물 등의 기론이다 반딧불이 사람 어깨에 붙어 반짝거리는 꿈. 뜻밖의 승진을 하여 명예를 얻게 된다. 군인, 경찰관은 명예로운 진급을 한다. 스포츠맨은 개인 및 단체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 합격, 당선, 성공 등의 기론이다 밥상 위에 금사발과 금수저 한 쌍이 보이는 꿈. 무기공력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승진, 당선, 경사, 행제 등의 기룐이다. 방바닥에 핏물이 고여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식품, 선물, 일거리 등의 기룐이다. 방에 황금부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꿈. 집안이 융성발전하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경사, 소식 등 기룐이다. 백발노인이나 윗사람으로부터 황금비녀를 받는 꿈.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 돈, 행운 등의 기론이다 백화점에서 금은 보화를 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경사, 행제, 몰풍, 선물 등의 기론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예쁜 놀이개를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행운의 열쇠를 받는다. 선물, 행제, 재물, 돈 상장, 훈장, 임명장, 승진, 합격, 당선, 취득 등의 기론이다 부엌 천정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집안의 잔치 관계로 음식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행재 재물, 돈, 먹거리 등의 기운이다 비키니를 입고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는 꿈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하는 일마다 수월해진다. 재물, 돈, 문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벌레가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문서상 기운이 보인다. 행재 결제, 계약, 식복 등의 길조이다. 사슴을 타고 싱그러운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승진하여 자리 바뀜이 생긴다.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의 기론이다. 사형수가 용을 끌어안고 동침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사형수는 파격적인 감명이나 형집행정지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된다. 부기공명이인과합궁 계약, 당선, 합격, 승진, 떼돈 등의 기론이다.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꿈. 신의 힘으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여 못다한 뜻을 성취한다. 신기한 경영기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을 강타하게 된다. 월반, 각종 시험합격, 승진, 당선, 승리, 성공, 득도 등의 기론이다 삼배 무명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발굴 발명, 행재재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선남선녀가 입맞춤을 하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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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과 사업을 마음먹은대로 성취하게 된다.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끼어져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형제자매가 한결같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달콤한 축복을 받게 된다. 행제, 재물, 돈, 기쁨, 소원성취 등의 기운이다 손으로 반딧불을 잡는 꿈. 사랑과 행운의 열쇠를 손으로 거머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취득 등의 기운이다 송장을 손으로 만지는 꿈. 뜻밖의 행재수가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경사, 기쁨, 돈 등의 기론이다스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죄다 풀리고 소화성취하게 된다. 즐거운 여행을 가게 된다. 이민, 유학, 승진 당선, 합격, 입사하기, 자격취득, 성공, 승리, 행재 등의 기론이다 시체가 고급 비단 옷이나 관복을 입고 있는 꿈 신비한 문의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뜻밖의 횡재로 거금을 만진다. 깊은 소식, 기론이 있다. 시체가 불에 활어 타는 꿈.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횡재 소어성취, 성공 등의 기론이다 살가마니를 쌓아 올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저축, 물품, 횡재 등의 기론이다 석은 고구마 신혼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꿈. 실제로 썩은 고목에서 꽃을 피듯 한때 부르했던 사람이 일출장하여 입신 출세한다. 연구, 공부, 창작, 시험 등의 기운이다 아버지가 큰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부모님께 기쁜 일이 생긴다. 진급,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운이다양지바른 곳에 무덤이 보이는 꿈. 신의 덕으로 뜻밖의 경사가 있고 확실한 기운이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이 공명하게 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재물, 진급, 희소식, 합격, 당선 등이 있다. 어깨에 하얀 띠를 두르는 꿈 빛깊은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입신양명, 출세, 성공, 명예, 상부, 발명, 연구, 개발, 배가, 합격, 승진 등의 기론이다 어깨에 황금 띠를 두르는 꿈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를 얻어 승진하고 상, 문장을 받게 된다. 입신, 출세를 하게 된다. 신분이 높아지고 입양명하게 된다. 입하, 진급,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성공 등의 기룐이다. 여러 개의 술통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꿈 술통이나 기타 나무로 만들어진 통 혹은 술을 담가둔 술독은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어쨌든 통 안에 든 내용물은 재산과 노력한 성과를 상징한다. 여러 개의 술통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꿈은 술독이 여러 개 놓여진 꿈과 같은 꿈이다. 노력한 성과가 날려 상승되어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느낀다. 부기와 복록의 기론을 암시한다. 여행 중에 큰 거북이를 만나는 꿈. 뜻밖의 큰 행재를 하거나 사업처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개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연구차 문을 열어보니 송장이 가득 쌓인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사업 성취, 행제 잔치, 식복, 백일 등의 기론이다. 연구차가 보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롭다. 파티, 경사, 횡제 식복 등의 기운이다 영롱한 옷 목걸이를 목에 거는 꿈. 심신이 편안해지고 부기공명하며 입신출세한다. 명예, 신앙생활, 수신, 수도,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재물 등의 기운이다 예쁜 새끼 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세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재 식복 등의 기론이다혹 손님과 친인척이 찾아온다. 옛 무덤 속에서 화려한 청자 꽃병을 출토하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여 발명하게 된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재물, 돈, 행재 물품 등의 기론이다 온몸이 시뻘겋게 피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꿈. 신분이 고귀하게 되고 입신 양명하며 많은 사람으로 부터 추앙을 받는다. 꾸준히 노력한 대가로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된다. 재물, 돈, 명예 등의 기륜이다옷세 똥이 묻는 꿈.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재물과 돈이 따르게 된다. 행제, 공돈 등의 기륜이다 용광로의 불꽃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꿈. 한시대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된다. 정치, 권력, 정당, 지방정부, 사회단체 등의 발전과 기륜이 있다.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 대통하다. 용문에 수를 놓은 방석에 앉아 나직하게 두 동시에 떠 있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신분이 점점 높아진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권세, 명예, 소원, 성취 등의 기론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꿈. 횡재를 하거나 뜻밖의 재물과 목돈이 생긴다. 갯던, 뭉칫던, 제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음식을 먹고 금덩어리를 토해내는 꿈. 생산, 무역. 유통농업, 음식서비스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대업을 성취한다. 재물, 돈, 행재 식복 등의 기론이다 이름표가 변해용이 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하급관료가 상급관료로 특진하여 출세한다. 합격, 승진, 당선, 만사대통 등의 기론이다 이마가 넓고 환하게 보이는 꿈. 안팎으로 장남 노릇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 뜻밖의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온수가 대통하다. 승진 합격 당선 명예 등의 기론이다 자신의 얼굴이 해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꿈 매우 기쁜 일들과 기론을 암시한다 희열 경사 행운 등의 길조이다 자신이 간부급 경찰관이 되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 있는 꿈 승진하여 휘하에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진급 당선 합격 성공 등의 기론이다 자신이 우주복을 입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소화성취 등의 기준이다. 장군보의 별이 반짝거리는 꿈 또는 이와 비슷한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여 큰 대업을 성취하며 귀하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승진, 명예,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의 기준이다. 장롱 안에 이부자리와 혼수감이 다득히 차 있는 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수입해 놓았다가 시장성이 좋을 때 물품을 출하하게 된다. 저장, 축적. 보관, 재물, 풍요 등의 기운이다 저수지에서 뱀장어를 무더기로 잡는 꿈. 신이 주신 제복으로 일학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의 기운이다 죄수복을 벗고 비단옷으로 가야 입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참회반성하여 새사람으로 태어난다. 입신출세, 밝은 희망, 행운 등이 열린다. 직업변동,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기운이다 죽어서 용으로 태어나 하늘을 활월 날아다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산전수전 끝에 온갖 고생을 극복하여 입신출세하게 된다. 명예, 성공, 행재 재물, 돈 등의 기운이다 지불을 놓아 논두을 태우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한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어 가을거지의 가슴이 뿌듯해진다. 농업, 축산, 생산업 등에 투자하여 생산고를 높이고 상당한 이유를 본다. 경영 방침을 수입보다 수출에 역점을 두고 구 내 시장을 강타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수출이유비무한재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찬란한 황금잔 속의 아름다운 꽃무늬가 눈에 띄는 꿈. 신비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장애성 연구, 알명, 발굴, 명예, 상장, 훈장, 승진, 재물, 합격 등의 기론이다 책임자나 윗사람으로부터 식권을 받는 꿈. 실제로 먹을 복이 터져 진수성찬으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등의 기운이다 철공소에서 쇳덩어리가 가득 쌓여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롭게 된다. 행재 물품, 반출, 반입 등의 기운이다 출퇴근길에 구더기를 보는 꿈. 행재를 하거나 친구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식사 등의 기운이다 친구나 애인과 같이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꿈. 실제로 친구, 애인과 같이 문화의 공간에서 재미있게 하루를 즐긴다. 친구와 같이 증권 생산무역, 부동산 등에 공동투자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려 제 몫을 차지한다. 재물, 횡재, 돈 물품, 선물, 소화성취 등의 기룐이다. 캥거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태몽이다. 재물, 먹거리 등의 기룐이다. 큰 그릇에 인삼이 가득 담겨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횡재, 물품, 소화성취 풍요 등의 기룐이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재 재물, 돈, 임신 등의 기운이다 탤런트로부터 금은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선물, 행운 등의 기운이다 트럭에 있는 짐을 하차하는 꿈.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재 재물, 대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핏물 속에서 큰 돼지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얻어 대부자가 된다. 행제, 거금 식보, 재수대통 등의 기론이다하늘에 먹구름이 거치고 웅장한 궁궐로 들어가는 꿈 혹은 비슷한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증 취득, 입사, 취직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의 기론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다이아몬드가 되어 빛이 찬란한 꿈. 당대에 없는 행운과 기론을 맞이하게 된다. 신으로부터 제복을 받는다. 하얀 수염이 길게 난 꿈. 수명장수하며 부귀공명하고 매사의 행운과 기론이합 트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발명 창작 행운 등이 있다. 하얀 털옷을 입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사회적으로 직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심양명한다.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론이다 화장실 안에 똥이 가득히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사업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물품, 식보, 재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황금 도장을 얻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긴다. 임산부가 꿈을 꾸면 등남하고 장착 커서 출세한다. 명예, 행재 합격, 승진, 당선, 자격취득, 재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황금빛 학위 모를 머리에 쓰는 꿈. 부기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실제로 허기를 받거나 상, 분장을 받아 승진하게 된다. 명예, 합격, 당선, 자격취득 등의 기론이다 황새를 타고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것들이 속 시원히 풀린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취득 등의 기론이다 기둥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